짠! 푸루미가 많이 할고 긁는 편이어서 고데카라를 씌우는 게 낫겠다 싶어서 아르르 걸로 하나 샀어 하나 샀다 하나 샀음 아무튼 언박싱 해볼게 짜란 브밀러 푸밀러 로아 브루미 이리로 와. 아르르 네칼라 미듐 사이즈 샀는데, 좀 많이 작은 것 같기도 하고, 사투리 플러스? 반말하는 나의 심취에 있기 때문에, 좀만 이해해줘. 손가락이 여유있게 들어가서, 쫑기지도 않고, 좀 작지 않나 싶었는데, 다행이다. 이수염 니 고장났어? 니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? 어? 기 필터 바꿀 때가 돼가지고 저번에 한 6월인가? 바꾸고 지금 3달지 나서 바꾸려고 분해를 했는데 이렇다 진짜 충격 그렇게 오래된 건물은 아니어서 더러울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많이 더럽네 이거는 내가 4달 쓴 필터고 이거는 이제 바꿀 필터 진짜 더럽다 짠 이제 적응 좀 됐나봐 잔다 잘자 수름 이거는 마켓컬리에서 저번에 샀는데 아직 안 뜯어가지고 새거든 이거는 헤이즐넛러시라고 커피에다가 이거 탁 타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하나 샀어. 뜨거 뜨거 뜨거. 헤이즐넛으로 한 숟가락 넣어가지고 얼음 돈동 띄어서 모닝 커피 느낌으로다가 먹어볼게. 요 최근에 유튜브로 반말 겟레디, 어, 반말 룩북 뭐 이런 영상들을 가지고 나도 반말로 한번 찍어보고 싶다 싶어가지고 찍는 거거든. 맨날 너무 했습니다. 했어요. 하다가 반말로 딱 말하니까 너무 재밌다. 근데 보는 친구들은 또 기분이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아. 이번 영상의 컨셉이니까 그냥, 어, 재밌게 봐줬으면 좋겠다. 난 지금 반말하고 사투리하는 나의 취해 있거든. 좀만 이해해줘. 얼은 동동 뛰어올게. 한 숟가락 더 넣어야 겠다. 아우, 좀더 타야 될것 같다. 고구마가 아주 잘 익었다. 색깔도 노래가지고 맛있을 것 같고 얼른 먹어봐야지. 오늘 내 아침 고구마 두 개랑 헤이즐넛 커피. 얼음 동동 띄었는데 얼음이 다 녹았어. 나한테 TV 물어본 친구 많았는데 이 TV는 삼성 세리프 TV야. TV는 무조건 큰 거라 해가지고 제일 큰 55인치로 샀어. TV 산지 한 4달은 됐는데 진짜 좋다 TV 없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고 암튼 진짜 좋아 어플 깔아가지고 뭐 유튜브, TV, 왓챠 이렇게 다볼수 있거든 나는 그래서 셋탑박스안 깔고 설치 안 하고 영화, 드라마, 예능 다 이렇게 어플로 보고 있거든 그래서 정기결제 애노 해요 영상을 진짜 많이 봐서 별로 안 아까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살고 있다 그은 엄마 갔다 올게 기다려 밥 먹으면서 i s n t exactly an inconspicuous relationship I've had. I had no idea that it was me, so I'm going to throw it out. 대추 말린 것 같은 비주. 얼 <웃음> <웃음> <웃음> 와가랑, 마카다미아, 아몬드, 건포도, 이렇게다 먹었어요. 비밀버 4자리로 네 소름이랑 산책 갔다 왔는데 조금 걸었더니 또출출해져가지고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습 다가 깜빡 잠들었다가 일어났다. 다 일차, 다 일차. 이 소름이 제일 싫어하는 양치질 시간 소름이가 처음에는 양치해도막 가만히 있고 되 그랬는데 요새는 좀 컸다고 반항을 해가지고 양치 시키기가 요새는 좀 어렵다 아이 시원해 끝 엄마 봐봐 소름이 청소 끝. 아직 물자국이 좀 남아있는데 깨끗해져가지고 진짜 속이 다 시원하다. 쉽지? 일로 와봐, 소름이, 쿨피스, 모든 튀김. 이거는 서비스로 받은 계란. 주먹밥 그리고 떡볶이 주묵을 좀 당겨가지고 진짜 내가 떡보다 좋아하는 떡볶이 눈물 떡볶이 나는 맷질이어가지고 보통 맛으로 시켰어 그리고 여기 사장님이 진짜 친절하셔가지고 쿨피스가 미니 사이즈인데 대자로 바꿔주셨고 서비스 진짜 너무 잘 챙겨주셔가지고 여기는 항상 리뷰를 남겨드리겠다. 오늘은 진짜 열심히 먹고 운동할 거다. 이슬은 떡볶이 먹을 줄 알아? 아, 젓가락질이 안 돼. 사실 알고 보면 되게 특이하고 이상한 친구들이라는 거지. 정 어? 방 여기 주방이네. 벌써? 나는 결국 come around, 편의점에서 토플론 해가지고, 세계사 온 브라보콤. 오랜만에 내가 숙배송을 주문 했는데, 뭐 샀는지 하나씩 보여줄게 별로 많이 안 샀다 아직 이사 날짜는 안 잡혔는데 곧 이사 갈 계획이거든 짐을 안 만들라고 최소한으로 시켰어 1.8L짜리 우유 하나 샀고 그리고 오늘이 10월 3일인데 유통기한이 10월 10일까지다 볶음용 멸치랑 꽈리고추 샀어 멸치 볶아 먹으려고이렇게두개 받았고 이게 원플러스원 이어가지고 하나를 더 받았다 내가 진짜 진짜 강추하고 싶은 홈스타 욕실용 세정제 화장실에 곰팡이 물때 진짜 다 씻겨 내려가가지고 이거 없이 내가 못살겠더라고다 써서 하나 더 샀고 요거 네컵 연두부 하나 사봤어. 그리고 요거는 맨날 사는 깐 양파인데 이번 깐 양파는 좀 상태가 시금치 나무를 해먹으려고 시금치 나 샀고 이번에 진짜 별로 안 샀네. 10월 첫수 뺏어 하울은 여기까지. 가스레인지를 내가 어제 열심히 청소했는데 또 하루만에 이렇게 더러워져 버렸다 헷갤스장이 아무도 없다 게이드 루미큐브 할 거야. 내가 진짜 안 질리고 진짜 엄청 오래 하는 게임. 내가 아이패드를 팔아가지고 이렇게 아이폰으로 하거든? 큰 화면으로 했던 루미큐브가 너무 그리워가지고 아이패드를 진지하게 사고 싶다. 애들이 진짜 도라이라고 <웃음> 왜 맨날 갖다 팔고 다시 사냐면서 한 소리씩 하는데. 폰으로 하면은 이 화면이 작아가지고 내가 패를 내려고 하는데 이홈바가 올라와서 게임이 중단이 돼 자꾸 그것 때문에 너무 짜증나가지고 기다려 이리 와자 음, okay. 짠 나, 이거 는한10잔을 마실 수있 겠다. 이게 달달 하네. 에는 일단 그 연어랑 비슷해. 고소하고 그 두툼해가지고 씹는 맛도 있고. 그냥 진짜 고소하다. 참치 맛은 나도 안 먹지 모르겠어서 설명할 을 수가 없는데. 아, 향이 먹고 싶다. 종골 네. 같은데. 거기 네. 대일인가 거기 네. 종골도 팔는데 이거랑 아, 네. 같이 먹고 싶다. 네. 都多变你还 w a 내가 이것 때문에 가르쳤을 땐 곱창을 너무 좋아해가지고. 내가 오늘을 위해 주 5일 채식을 했잖아. 너무 그리웠어.